삼계 유심 유심 삼계 인데 처처 광명 처처 신이로 다나 모 일대주 폐마 초비토주 추구 강의로 다나 모아이 유심이 삼계다. 과거, 현재, 미래가 오직 마음에 있고 마음이 곧 과거, 현재, 미래로다. 처처광명 처처신인데 금일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조비토주 추국항이로다. 새는 날고 토끼는 달리고 가을국화는 누름이로다. <웃음> <웃음> 진불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은 말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 진불언출이요 불출언이라기도 좋고 불언출이라기 좋은데 참을 표현하려고 하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라 굳이 그러나 말을 하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도 없고 어 그래서 굳이 이제 입을 통해서 또는 하를도 하고 주장자도 들고 뭐 보이기도 하고 뭐 억지로 지금 표현하는 건데 이 자리는 마음이라 해도 옳지 않고 무슨 과거 현재 미래라 해도 옳지 않거든 그러나 옳지 않는 면은 접어두고 옳은 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잘 살아보고 우리하면좀 오래 행복하게 살 것인가 사람마다 저마다 막그리 그래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갇 방법을 사람마다 다 찾습니다 행복을 찾는단 말이요 그래도 잘 안되는 거라 그래서 그 종교 어,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이그 인생살이 아무리 살아봤자 결과적으로 죽게 되면 허망하니 영원하게 사는 것이 없겠느냐 아,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니 이것은 어떤 신앙적인 측면에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긴 전부 다 똑똑하고 이론에 밝고 그런 사람들을 내가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글자 그대로 교 중에는 으뜸이, 가르침 중에는 으뜸이 종교란 말이오. 우리가 세상에 모든 것을 다 배우는데 가르침이 교육 중에서 가장 으뜸이 종교라. 종이라는 것은 마루종 자, 글자 그대로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오. 가장 으뜸이 된다 거라. 그럼 종교란 뭐냐? 모든 사람들이 그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하지만 대충 뭐 누구나 다 이해하게 한다면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종교라. 이러면 큰 어물이 아닙니다 그럼 상대 유한의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를 추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너가 있으면 내가 있고 색이 있으면 공이 있고 천부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 생하면 반드시 멸하거든 특히나 그 중에서 삶과 죽음 때문에 종교가 있다 과언이 아니요 물론 그것만 가지고는 표현할 수 없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그라 이 생사 대사라고 그래 그래서 그래서 이 한정된 세계에서 절대 무한의 세계 그래서 이 세계를 차 안이라면 저 세계를 피 안이라 한다 저 세계는 어떤 세계냐 깨달음의 세계요극락세계요또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천국은 그 한정이 되면 다시 떨어져 오래 가는 데가 아니라면 천국이 아무리 좋아도 그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세계 극락세계를 피안이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렇고 더 다, 다른 종교, 자기 나름대로 그 무한의 세계가 있을 거아니요 그, 그래서 누웠든 종교도 이 속에 들어오면 들어야 돼. 네, 그러니까 천국이라도 해 관계없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그 무한의 세계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종교다 거라. 이론은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그 무한의 세계를 그 누릴 것이냐. 음? 그러면 여기를 버리고 저거를 택하는 것은 그런 매포나치 안된 것이다 거라. 이대로, 찬, 이 피한 이대로를 다 그냥 수용할 줄 알아야 될거 아니냔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록 추구하다 보니까, 깨달아놓고 보니, 한 발짝도 안 옮기고, 이대로가 전부 다열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기 도기위서 마음이더라, 그라. 과거나, 현재나, 미래. 이 시방 모두가 다 마음으로 더빌어된다 그러면, 어떤 게 마음이냐? 마음, 마음 하는 뭐 마음을 아는 것을 거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대로가 또 마음이요. 어? 마음은 만질 수도 없고, 뭐, 뭐, 볼 수도 없고, 이렇게 표현도 했지만은, 마음은 만질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그래도. 그니까 이대로가 또 마음이요. 일체가, 에? 다 마음이란 부처님 말씀에 그려놨거든. 약인, 요교지, 삼세, 일체불, 응광, 복기성, 일체, 쉰대. 일체가 다 마음에 있어. 어? 그리고 이 마음 자리 알라고 우리, 우리 여기 왔거든. 공부한단 말이야. 이 자리를 알면 전체를 얻고, 이걸 모르면 불안하고 괴롭고 그래. 지금 나는 이 시간이 매우 기다리죠. 막 여러분 모습 보니 막 기쁘기가 한량이었고 어, 여기 이 오신 것만 해도 참으로 희우한 일이다, 그러나. 이렇게 우연하게 이온것 같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시라 해도 못 와. 첫째, 겁이 나서 못 오고. 아이고, 내가 막 그거 가서 그 참산하다 못 빼게 되면 뭐 이런 망신이 어딨노? 스님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 지금 저갓 곳에서 이 강사 스님을 지낸 스님이 있어 그 스님 한번인뭐 이름을 들려들쳐도 내가 괜찮겠지만은 막 굳이 안 들려도 됩니다. 내가 같이 공부도 했고 그 아주 그신심이 장하고 그런 분인데 그분은 글계통으로 계속 갔고 나는 글 중간에 배우다 아마 참선으로 들어가서 그 근본 목적이야 갔겠지만은 그분은 선 계속 글계통으로 가서 유명한 강사가 됐고. 나는 뭐, 이제, 소, 뭐, 선방계통으로 와서 이제 이 참선 유지로 하는데, 저 지금 정경 스님을 그한번 뵙기가 뭐 쉬운 거 아니여. 아무리 안 만나죠. 강사라고 만나진 게 주도 안 하는 게라. 그런데 나는 잘 만나고 뭐 글씨도 봐도 그러니까좀 이상한 모양이다. 그 전에 한번 저, 법원사 강사 스님이로 있다가 그, 저, 그 부산에 그포계당에서 법문을 하는 것을 뭐선방에있다우선이 들었어. 엉터리 법무래, 엉터리 법무. 아니, 저렇게 서 법무를 저렇 나무 눈에다 흙을 려도 분소에 전혀 하나 싶어. 그 자리에서 그냥 책상을 뒤엎을려다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막이 그래 싶어가지고 법상에 내려져. 아니, 스님도 물에 빠져 허덕이면서 뭘남면 건진다고 그래? 그, 그 스님이, 그 보통 사람한테 화내고 그럴 거 아니에요? 니가 뭔데 그러면 할 말을 뭐 있겠어? 고맙습니다 스님이. 그, 나를 그리 지적해서 참 고맙습니다. 이래. 지금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 스님한테 부끄러운지. 아이 그 때는 막 공부만 막 그냥 열심히 할 때라. 그런데 내 소견을 보는 거예요, 그것도. 근데 그 선생님 내보다 한발 앞서가는 거예요, 벌써. 어? 그래, 이 그걸 하더라고. 그러더니 또 행사가 또 강사를 해. 아이고, 엄마, 재양반도.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때내 단견으로 볼 때는, 에이 의술을 배워가지고 남병고 쳐야 되지. 치병도못 켜지면 못 남병고 뭐, 쳐지 있으면 안 되지 않아? 그렇듯이 그런 뜻에서 가는 거예요. 남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 그래. 그런 뜻을 이제 한 건데 아무것도 또그 가르치고 있어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되거든 그러고 그래 그방장씨한테 글씨도 받아오고 또뭐그 양반 뭐 글씨가 하도 요새 귀하게 써져야 되겠더라고 아무도 안써졌다 그래 너어다가인성지 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 글이 어떻더나 폭 응, 때가 없이 봤다 어 그건 내가 썼다 일본선 누가 써주라도안써졌다 그럽니다 에? 아 그래요 선생님 그럼 나 하나 써지 그러지. 이, 지금 생각하니 그 공부 열심히 한거 보면 참그 반가워서 그럴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네 근데 그, 어, 누가 이 얘기하다도 왔다 그러면 그냥 뱅개치고뭐한 서너 시간서 그렇게 그 좋은 말씀 해 주시고 또그 제가 조도를 받았던 생각이 납니다만 그래가지고 그 글씨를 받아와서 그 스님하고 이제 이 얘기하다가 그 경을 내용을 해석한 걸 보고는 생각이 좀 달라졌던가 봐. 그 다음에 가니까 스님 나 강사 안 할랍니다. 그럼 그래. 응, 강사 안 하고 뭐할 거냐. 내가 선빵에 가기때 아이고, 만내 참 반갑제. 아이고, 스님이 선빵에 가면 뭐좀판데 달라질 거라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가고는 싶은데 내가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 내 제자들이 다 요새 뭐 선빵에 있고 그런데 내가 그거 가도 못 베기면 그런 망이어디냐그라 그래. 사실은 꼭그 팔만대장 다 주지 봐도 참선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알겠는데. 그가 못 빼기면 내가 이런 망신어디냐그라그 걱정하지 마라 보름가 한 달인데 이거 그거 못 빼게 내겠어? 에이? 막 죽는 각오하고 그 용기를 좀 내보라고 했더니 그래도 용기가 안 나가지고 해인사 주지진했던 스님하고 또그 강사 스님 또 지내던 스님하고 선이 지리산에 가서 아주막 죽자고 했대. 에이? 그래 한 보름은 정말 죽겠더래 한달 지나고 나야막 자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제방 선방에. 도라댕이 공부 열심히 한스님 있는데 내가 오늘 왜 이렇게 가냐 어제 그 의사 한 분이 며칠 전에 이제 교수님 안동 교수님하고 그 의사가 한분어서 보살더라고 뭐 얘기해줬더니 어떻게 좋아하고 아마 뭐 스님 손 한번 만져보자 고요그환우심을내디 그 어제 또한 4시간 에서 나도 좀 애끼야 되는데 뭐좀뭐 뭐 계속 줘버리면 물도 내목마를때 잠깐 줘야 물맛 고맙지 계속 줘면 물실증 나 뒤에는 먹기도 싫어 뭐, 그러나 좀, 뭐, 항상 그럴수록 4 시간을 해줬거든. 오늘 법문하러 들으러 오라고 했더니, 용기가 없어, 안온것 같아. 핑계를 뭐라 해야 냐면 내가 왔는가 하나도 모르겠고, 만 또. 또. 그, 저, 중환자가 있어못 온다는 거라. 중환자가 있으면, 어. 그래서, 이 공부가 실제 용기 없어, 못 와. 여기 무슨 장사 핑계되고, 라 그래. 실제 그 용기가 없어, 못다이 선방에 목걸음만 잡아도, 에이 그 한량없는 그 공덕이 있는 거라 이 해보만 알아요 다른 거글 그거 아무리 많이 알아봤자 허전해 밥먹는한술리라도 떠먹어야 배부르듯이 그 좋은 얘가 뭐 여러분 너무 잘알게요 음? 옛말에도 이런 말 있어 서로시지 송백조요 산한방현 장보심이라는 말이 있어 눈온 뒤에 소나무의 지조를 알고 그, 그 잘라 자서봐저소나무 그냥 보지 말고 겨울에도 안 변해 그 겨울 눈이라는 게 겨울을 표현하거든 아니, 치운 겨울을 지나도 어 소나무는 지조를 그알수 있어 지나고 보면 어려운 일에 겪어봐야 장부의 마음을 알수 있다 그라 그래. 방견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현자라고 해야 돼. 근데 앞에는 알진짜니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방현이라고 했는데, 우리 노수님이 더 글을 써붙여놨더라고, 우리 여기 저 노수님이. 참 좋은 글이다. 저게 참 우연히 쓴것 같, 스님이 아시고 썼겠지만은, 옛날 사람이 참 기가 막힌 법무이구나 싶어 내가 오늘 소개한단 말이오. 우리 노수님 지금 80개기인데 얼마나 정진 열심히 합니다. 그 글을 우리 모두 깨우치려고 이렇게 득 써붙인 것 같아. 겨울이 지나봐야 그소나무의 지조를 알고 어려움을 겪어봐야 장부의 마음을 한다 이 자락을 능사하면 신경여성이오 난행을 능행하면 존중여버려 즐거움을 능 버릴 줄 알면 믿고 공경함이 성인 같고 어려운 행을 능행하면 존중함이 부처님 같애 에? 좀 하다가 안 된다 그냥 뭐이 꾸준한 게 없다 뭘 이루어지겠어 한번 생각해봐 에? 기평고 이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뭐가 있냔 말이야 에? 지금 우리 저 선방 수입내들 도 지금 생사를 걸어놓고 지금 공부 합니다. 아, 열심히 하는데 또한 분은 특히나 지금 단식을 내가 백일을 굶고 내가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러거든. 세상의 우리가 먹고 살라고 허덕이는데 막이 청춘에 그냥 막 죽기를 각오하고 백일한 전태둥이 지금 걱정이 많지금 이것도 여름도 아니고 어, 시원 봄도 아닌데 이 겨울에 백일을 굶으면 어디 살겠어? 이 참으로 이, 이 생사대사를 위해서 내가 막, 달라들는다고, 지금 열흘 차고, 열한흘 차고, 공구만. 근데, 십 년을 이 동구밖에 안 나가고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지난 겨울에도 배일을 하더니, 에이, 어, 뭐, 뭐, 좀 이뤄질 것 같아. 근데, 저게 작심삼문이안 돼야 할 텐데, 막, 그, 금생, 막, 그 겨울에 그냥 맞춰볼란지, 에이, 설사 깨쳤다더1십년 동구밖에 나가면, 그건, 그건, 그, 그, 실패자이거든 하남 스님은 삼십 년을, 저, 그, 안 나갔거든. 그, 저, 저, 상원사로 그, 뭔가 한 목표 있으면 깊필 읽고 뚫고야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도도. 어? 무슨, 장사한다고, 말하고 뭐, 장날이라고, 하는 뭐, 결혼식이 안 나오고, 기가 막힐 일이야. 에이? 지금 내가 특별히 여기 있는 분은 어느 누구를 지칭한 것은 내가 신뢰지만은, 그러나, 그 뭐, 우리가 다 유무식이 있는 건 아닙니다. 혹 오해는 듣지 말고 좀 들어주실 걸 내가 부탁하고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저김 박사님은 오늘 그 학수 무슨 상을 주는데도 치아벌리고해 보았어. 일본에 그뭐 가야 될 출장 가야 되는데도 연기하고 그 출장 연기는 또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유명한 상을 주는데 아무나 받는 것도 아니거든 뭐 내가 이 하, 하루 이틀에 알았을 일이 아니라 교수 중에 교수라 저번에도 내가 그 말씀했지만은 내가 봐서는 세계적 학자예요저 이태리에서 그, 유명한 뭐, 그상 아무나 못 받는데, 세계적 그런 상도 받고, 일본에서도 그런 상이 상이야, 이렇게 학술상 거는 아무나 못 받는다네. 노벨 평화성처럼 그런 거. 일본에서도 그렇게 또, 내가 거기에 좀더 자세히 알고 해야 되는데, 그, 또, 그, 받았지? 네, 네 번이나 거기서도 받았다는 거예요 박사 하나 따기도 어려운데, 그건 아무나 박사라고 딴 것도 아니래요. 일본 사람도 그거 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선을 지금 네번쳐왔는데 어그 어떻습니까 지금 세번 해보고 자신이 딱 붙은데 이제 첫째 그 참선할 때 어려움 그 용기가 이제 그 처음에 겁을 먹었는데 그안 하고 마음이 또 팽고. 나 이게 큰 자랑거리야 이 양반이 깊이 끌고 뚫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또어 여기서 만약 깨쳤다 가면 이게 뭐세계가달라지게 한국만 문제가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 유마거사 중국의 방거사 우리나라 부설거사 같은 분들 깨쳐놓으면 이 얼마나 좋겠어. 그 많이 아는 것은 많아 그러나 정말로 깨달은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게있겠냐고 생사를 자제하고 그래서 나는 기대를 크게 겁니다 이그 지조를 한번 세우면 그 어려운 그 학교 다닐 때그 정말로 어려울 때 대하면 이거는 그제 먹기야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 한끼 먹고 옷이 없어서 한벌 갖고 4년또 졸업하도록까지 입었을 때 그때 고통에 비하면 그 어려움도 참았는데. 아이 지금이야 뭐 어려울 거 없어. 그러나 지금이 더 어려워. 왜? 벼슬이 높고 돈이 많고 똑똑하면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닭배이뿔 같은 벼슬 높으면 우쭈래. 에이? 그래서 이 우리가 이 세상을 최고그 행복으로 보거든. 돈 많고 벼슬 높고 많이 아는 것으로 큰 영광을 하는데 그 영광은 영광이요. 그러나 돈 많은 것보다 벼슬이 높은 게좀 나을 것 같고 벼슬이 아무리 높아도 이 학문보다는 못합니다. 학문이 아무리 깊어도 돈만 갖지 못해. 그까짓 뭐몇퍼나치되냐 말이야. 에이? 우리가 남을 이기는 것보다 내 자신을 이긴게 낫고 내 자신을 이긴 것보다 남에게 져주는 게더 어려워. 참말로 저 지옥중생도 다그 깨우쳐주려면 몸소 이 난행을 능행해야 될거 아니냐. 그라. 그래? 어려운 행을. 실제 어려워. 아는 거 버리기 어렵고. 단지 무리하면 시직기현성이요. 다마다 하지 알지 못할지만 통한다 했거든. 광학따지하면 심식이잖아. 많이 알고 많이 기억하면 심식이 더 다져. 어? 그런데 그 아는 가운데 다 놓아버리고 공부한다면 이게 얼마나 좋겠냔 말이야. 많은 사람을 깨우쳐 주서 대보살이 되고 대원력을 세우집사하는걸내자를 빌려서 부탁을 드리고 우리 모두 얼마나 큰 영광이지, 지금 내가 봐. 여기서 어? 교수만 돼도 우쭐한다니까 그래? 에? 무슨 장관만 돼도 그냥 많아 그뭐 무인이고 그몇분하치되냔 말이야. 수만만 하시면 가버리는데 그래도 그거 자리 가기 쉬운 게 아닌데. 돈 그거 몇 프랑치 벌려고 우리가 허덕이 되겠냔 말이야. 29일 마이라도뭐 세상살이 열심 하고 하루 마이라도나 찾자. 내가 뭔지를 알고 좀 살아야 될거 아니냐. 엄격하게 해보는 다 도망갈 것 같아 나는. 그래가지고 순상비운 맞추고 이랬는데 공부가 깊어지만 그거 군두대이거든 그냥. 정말로 신심과 원력만 있으면 이 공부는. 오래 안 갑니다. 개하는 구승이요 소하는 질이다. 늦게 한적이도9 0일이 말고 빠르면 일주일만 하는데 왜 그러면 안 되느냐? 믿지를 안 해. 첫째, 믿음도 없고 하려고 하는 용기도 없다더라. 간단 없이죠. 그런데 그때 포항공대 가서 강연할 때는 좀 어렵더니 세번 하고 그 사, 여기 용맹기 세 번만 옮니라실지 아침 녁이로 계속해서. 그러니 그래. 오다가 듣다 보니까 이해가 하더라는 거예요 벌써.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이고 세파이들 내가 오늘 자랑삼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소중한 없어. 그러면 똑똑하면 그러면 깨치냐. 일자 뭐식도 깨친 사람이 많아. 다만 안할 뿐이라 그래.